대성형학회장 고익스입니다. 오늘 은 유가종의 생기는 시기 얘기해 보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질문 받는 게왜 HA 필러, 레스트레뉴의 필러들이 1년이 가는데 나는 5년 전에 필러를 맞았는데 왜난 지금 유가종이 생겼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정리할 게 있어요 먼저 HA필러의 유지기간이 1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1년 정도 효과가 유지되는 곳이 코나 팔자 그리고 앞턱 정도인데 이곳도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한반 정도 없어져서 오똑한 효과가 많이 줄어든다 정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라지는 거는 한 1년 반 2년이 다 돼야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다른 부분 눈밑 이마 볼 이렇게 압력을 덜 받는 부분들은 5년 이상 충분히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때 나는 5년 전에 맞아서 이미 다 필러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육아종이 생겼어요 이것에 대한 질문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아종이라는 게내 몸에서 이 필러를 면역적으로 나쁜 애로 받아들여서 얘를 격리시키려는 노력이 육아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미 5년 전에 맞은 그 시점부터 육아종이 서서히 진행됐다고 보는 게옳습니다 필러의 일정 부분을 감싸서 격리시킨 것이 그동안 잘 모르다가 점점 커지면서 느껴지고 모양이 변화돼서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만일 주변에 필러의 전문가가 있다면 만져보고 육아종을 바로 알수 있었을 겁니다 대개는 육아종이 급격하게 생긴 사람들은 3개월 정도에 확인이 되고요 웬만하면 1년 정도면 거의 어 형태를 갖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5년 동안 있었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그 면역학적으로 벽들이 중첩되면서 종괴가 점점 커지게 형성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옳아서 나는 5년 전에 맞았는데 이제야 생겼어요 라는 말은 이제야 알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뭔가 내가 필러 맞은 부분에 무언가가 느껴진다면 필러유가정전문병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가종이 안 생기고 그냥 남아 있다? 그러면 녹이는 주사로 쉽게 녹을 수는? 당연히 녹습니다. 필러 유가종과 필러가 5년 동안 남아 있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유가종의 형태는 내 몸에서 이것을 밀어내고 얘를 격리시켜서 작게 바깥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만드는 게 유가종이라면 그냥 5년 동안 유지됐다는 것은 유가종 형태가 아니라 내 몸에서 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필러를 그냥 거기 있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럴 때, 어, 난 5년이 됐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녹여주세요. 그래서 녹여서 거기에 만약 육아종 형성만 없다면, 필러는 다 녹게 됩니다.